어!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쩜~~ 아내가 직접 만들어준 제육볶음과 계란찜 그리고 편의점에서 사온 순두부찌개와 밥, 상추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음...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육볶음! 새육볶음을 딱 밥에 올리고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와~~ 계란찜 와, 계란찜 김나는 거 보세요 김이 안 보여 이번에는 순두부찌개 이거는 사실 그 편의점에 있는 건데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어요 먹어볼게요 음... 맛은 뭐 그냥 그러네 하음 <웃음> 네. 음.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웃음> 쌈 싸먹어야지 저는 항상 이렇게 쌈 상추와 깻잎을 같이 그리고 밥을 올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리고 당근도 하나 올려주고 채소도, 양파도 넣어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근데 왜 마지막에 고기 올리는지 아세요? 이래야 맛있어 보이죠? 짜잔! 와,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와... 와, 진짜 맛있네 이거... 그 백종원 레시피로 한 거거든요? 백종원님 레시피로 한 건데 역시 믿고 먹는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 고3 응원해주세요. 저도 홍사운드님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3 수험생분들 화이팅! <웃음> 와, 전 다시 고3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우 <웃음> 아, 이제 이거 어, 뭐야 먹고 싶은 게 생각났어요. 하나 아, 쌈 하나 싸드릴게요. 밥. 밥 조금. 조금. <웃음> 너무 장난이. <웃음> 너무 있어요. 너무 작아요. 네. 당근 두 개. 고추 응.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늘. 아. 그냥. 또내 사이즈로 싸가지고 <웃음> 지금 한 입에 못 먹고 있습니다. 거이세 아, 이거요? 네. 음. 어, 되게 달다. 어, 약간 그 설탕 뿌려 놓좀 과장해서 말하면. 어, 진짜 응. 좋을 것 같은데. 소리야? 음. 뭐 이거 하어이맛 홈플러스. 홈플러스. 트리, 트리벨링인가? 뭐, 이런 품종으로 되어 있어요. 쌈 하나만 더 먹고 싶다. 아, 쌈 하나 더 써줄까요? 네, <웃음> 밥. 조금에 음. 고기 두 개. 고기 두 개요? 네. 알았어. <웃음> 너무 커요, 또?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네. 나도 먹어야지. <웃음> 응. 그럼 건배하고 먹자 아, 건배요? 응. 쌈 건배. 쌈 건배. <웃음> 저는 밥 듬뿍. 고기도 듬뿍. 너무 짠! 짠! 음, 맛있다. 못 음. 씹고 <웃음> <멋있고> 있어요. <웃음> 너무 커가지고. 왜요? 음, 음, 음. 잘 가용. 음. <웃음> 홍님은 어쩜 그렇게 복스럽게 잘 되시나요? 어, 사실 제가 복스럽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복스럽게 먹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웃음> 제육볶음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또 해달라고 해야지. <웃음> 어, 뭐야! 시작한 지 18분밖에 안 됐는데 밥한 공기를 먹고 배가 막 차고 있습니다. 어, 진짜 잘 먹었네. 왜요? 아, 어, 아. 음. 하나 더싸줘요 네. <웃음> 사실 방금 이닦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먹을 거예요? 저거 영상 보다 보니까 <웃음> 세 그릇만 그러면 올수 있으니까 자꾸 <웃음> <웃음> 자기가 제일 어려운 상황이군요. 어, 어, 한 입만 더 먹을까? 막 이런 생각에. 하면 자자소소줄줄테니여 여러 번 먹어요. 요먹편편크크로로줄줄요요 i p e n a cookie or such a kill. That's it,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 밥아밥더 준다고요? 응. 어. 한 공기? 여보? 네? 여보 풀 묻었대요. 응? 풀 묻었대요. 어디에요? 뷰티풀. <웃음> <웃음> 이런 거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웃음> 아 이게 누가 써주셔가지고 해봤어요. <웃음> 아, 아 깜짝이야. 저 얼굴에 김 묻었다고 해가지고. 어? 뭐 했는데? 잘생김 묻었다고 한, 한 먹어야겠다 아, 하나 싸줄까요? 네 음. 음. 아이고 랍스타 영상 보고 왔어요? 음. 랍스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사 먹어야 되겠어 근데 아직까지는 랍스타보다 대게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막 홍게 이런 거 말고 좀큰살 <웃음> 토질토질한 개가 대게가.. 좀 대게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킹크랩은 어떤 맛일까? 여보 께서 그거 갖다 줄수 있어요? 막 뭐? 코코넛? 아 오케이 목이 네. 말라요 우리 가게가 실치해서 안 아, 계속 옆에 있고 싶어요? 응. 어, 내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웃음> 라는 말이 무색하게 젓가락을 막 바로 들고 <웃음> 너 때문이 아니다라고 응, 괜히 다 닫았나봐 고기? 고기가 이쪽에 있어요 코코넛 워터가 칼륨이 되게 많아서 나트륨 배출을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짭조름한 것들을 밤에 먹었으니까 갈증 해소도 할겸 코코넛 워터를 먹으면 아침에 얼굴이 붓질 않습니다. 홍님 영상 중에 가장 레전드라 생각하시는 ASMR 있나요? 아니, 나도 지금 그걸 이 질문 늘었는데. 어. 생각나는 것들이 몇개 있어서. 아, 자기가 뽑는 레전드는 뭐예요? 저요? 5만 명 5만명? 어, 5만명 어. 5만 기념 자석 머랭콕이랑요. 어, 머랭 <웃음> 아무 말대단치였다 <대단치. 웃음> <말> 진짜. <웃음> 진짜 저는 보면서 엄청 뱉어지기 굉장히 무거든요 너무 <웃음> <좀> 웃서 <웃음> ASMR이 아닌 <아니. 웃음> 모임이 지금. 어. 진짜 뇌를, 뇌를 거치지 않고 입에서 생성돼서 바로 나오는 <웃음> 어. 멘트들로. <웃음> 음. 그러니까 어. 그 기억에 남는 ASMR이 다 자기랑 저는 제가 전화 온거만 <웃음> 보니까요. <웃음> 아 그래요? 나만 나오는 거 안봐요? 아니요, <웃음> 보기엔 <웃음> 못 음, 낙지탕탕이, 낙지탕탕이가 뭐죠? 낙지를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먹는거예요 살아있는 낙지가 살아.. 아움직이는 <웃음> 불쌍해서 사 이번에 랍스터 요리할 때도 진짜 너무 불쌍했거든요 아, 그 뭐지? 처음에 빡소리 딱 열었는데 안에서 토토토토토 아, 이런 소리들리는거야요 뭐지? 하고 봤는데 랍스타들 다리가 막 이렇게 그 아이스박스 찌르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어, 얘네를 내가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막 씻을 때도 막, 막 꼬리 파닥파닥 막 미안해 하면서 했는데 맛있게 먹긴 했는데요. <웃음> 음, 그렇습니다. 아, 참.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7분이 되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웃음>